반갑습니다. <웃음> 예.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냥 도시에 대한 글을 조금 많이 쓰고 있고, 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 도시, 조금 더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좀 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시와 관련된 글들을 조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 중에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아마 청년허브 측에서 저에게 발제를 부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발제자분들 몇몇을 보니까 굉장히 다그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발제를 하려니까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웃음> 예, 아무튼 저의 발제를 좀 시작을 하겠고요. 그 제목을 자전거의 실패는 반복될까라고 좀 정해봤는데 그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실패라는 말이 있고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제목을 뽑은 것에서 보면은 일단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복될 수도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던 길인데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그 지하철을 타면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한 20분. 좀 늦었다 싶어서 페달을 빨리 밟으면 한 10분, 15분 내또 학교를 갔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 그때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그 중랑천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그 자전거 관련된 인프라들이 자전거 이용 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오늘 폐해가 심각을 해, 심각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겠죠. 뭐 대기오염이나 교통체증으로부터 그 좀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저는 지금 그 슬라이드에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사진은 2014년에 이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저렇게 자동차 모형을 뒤집어 쓰고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은 공간을 자전, 자동차에게 내어주고 있는지를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고요. 아래쪽 사진은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인데 그 80명이 이동을 할때 대형 버스가 있으면 저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자동차는 저 끝에까지 이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자전거는 이 중간 정도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 자정, 자동차의 공간은 자전거로 좀 가져오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12년에 서울의 주차 면수가 대략 이제 350만 면 정도가 되는데, 한 면이 이제 12.5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걸 다 합쳐보니까, 종구하고 용산구 정도 면적이 되더라. 이 정도 되는 면적을 우리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 내주, 내어주고 있고, 물론 이 면적 안에는 그 이동, 주차장 내 이동을 위한 공간은 뺀 그냥 단순히 면수만 이제 계산을 해, 해본 건데요. 물론 주차장이라는 게 필요하면 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라 취지에서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식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좀텅 비어있죠? 아쉽게도.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에 좋으니까 자전거 이용합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바뀐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좀 효율성 효용성이 좀 높지 않으면은 좀 활성화되거나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실제로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을까. 다행히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중랑천 자전거도로가 막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1995년에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어, 이제 자전거, 이때 자전거 도로 만드는 붐이 막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자전거가 애매했죠. 차, 차에 또 치이고,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되고, 뭐 이런 정도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정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친환경이 막 대세가 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자 이런 붐이 일어났고, 또 그, 그런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정부도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이런 식의 행정들을 이제 막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거 만들어지죠.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기사나 이제 정책자료집에 보면 은 되게 자주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식이죠. 작년 한해몇 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친환경 정책의 이제 홍보수단으로서 이제 많이 발표가 됐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이 만들어졌던 자전거 도로가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는 이제 넓은 도 도로 보도죠. 거기에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 두명서 있고 저 뒤에 자동차도 주차되어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런 식의 넓은 도로에 줄을 긋는 것. 그리고 그 다음번 사진은 이제 보도블록을 좀 바꿔서 자전거 모양을 만든 거죠. 이런 게 있거나. 마지막 사진은 좀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종각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되는 곳인데 제가 이 사진 찍은 거는 평일 오전 시간에 찍어서 사람이 없는데 이런 곳마저도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바꿔놓고서 이제 몇 킬로미터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전거 이용은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자전거 이용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아 내가 피해야지 그러고 다녔는데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는데 뭐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더 이제 화가 나는 <웃음>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게 2015년에 기, 난 기사인데요. 2,500억 쏟아붓더니 자전거도로 원상 복구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보도 중에 폭이 넓은 데 그냥 두고 폭이 굉장히 좁은 곳에서 원래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로 바꾸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서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놓는 게 아니라 차도를 줄여서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를 놓는 것이 그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을 보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보행자와 이제 자전거가 경쟁하는 보도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좁은 보도에 만들어진 곳은 이제 2015년에 가서야 이제 다시 원래 보도로 원상복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다 못한 제, 제대로 안한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의 뭐 이거는 지금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경우도 실패를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자전거 도로라는 건 길인데 길이라는 것은 그 길에 다니는 뭐 차가 됐든 자동, 자전거가 됐든 다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전거 수요가 많더라. 그럼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놔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도로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한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놓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자전거를 놓다 보, 도로를 놓다 보니까 이렇게 텅빈 자전거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전에는 우리가 2 차선으로 다녔는데 차선 하나 줄여서 자전거 도로 만들었더니 텅 비어 있어 왜 세금 이런 데어 이런 식의 반발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차도로 이제 복원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여기저기 많이 만들었지만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차도 줄여서 자동, 자전거도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95년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부용빵 일어났는데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레저용으로 타는 사람들은 많이 늘었지만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뭐 거의 제자리 거름이고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었고 통빈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차도로 원상 복구된 자전거도로 제자의 걸음인 교통수단 분담률 이런 것들을 남긴 채 예, 요새 좀 따릉이가 왜 그나마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실패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이유는 이, 이, 이것이 무슨 환경에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탄 것이 아니라 이게 제 가장 빠르고 쾌적하고 어뭐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공,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탔던 거거든요 이런 공간들은 우리 도시 곳곳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보다는 어, 학교나 학원에 가는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훨씬 많이 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를 잘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검대 입구역 인근인데요 여기 가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환경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저, 엄밀히 뭐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그냥 생각에는 자전거 타기 좀 좋은 평지이고 또 이제 근처 아주 좁은 공간에 한 5km 이내에 굉장히 상업시설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자전거로 그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가면 한강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좀 많이 타지 않았나 <웃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넘어가고 네. 여기 가면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이제 스타시티라는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자전거 영활성화에서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요구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 저기 뭐 후미진 곳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몇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같은 경우는 아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 많이 이용하지, 그러면은 자전거 보관대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곳에서 한 분이 또 상주를 하셔가지고 이거 도난 위험 같은 것도 좀 방지를 하셨었고 예, 아무튼 이곳은 어떤 당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수요에 발맞춰서 예, 자발적으로 만든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200대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온 적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한 은행인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은행을 자전거 타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은행 안쪽에 자동차가 세어 자동차 주차 면수가 7대가 있었고요. 자전거 주차면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동차로 21명이 이용을 할때 자전거로 1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그 회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면서 딱한대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만 자전거 보관대로 만든다면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좀 요구를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자정, 자동차는 7대나 대게 해놓고 자전거 보관소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뭐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 같은 경우는, 경우는 당연히 기대지 않고 정말 수요에 기반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아라뱃길 옆에 있어서 그 아라뱃길을 자전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니다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을이라 밥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식당들이 알아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자전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좀 주장이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공간 대를 높이고 또 그것 엉뚱하게 세금 낭비한다라는 그런 저항 없이 그 자전거 관련된 시설들을 히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기반으로 해서 주변으로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것이 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1인 이동 수단이 또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도 자전거와 조금 비슷한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차, 차도 아니고 뭐 보, 보행자를 위협하고 이런 곳이고. 그런데 자전거랑 조금 또 다른 거는 이건 또 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예전에 보면 은그 자전거 조례 우리나라 한참 만들 때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을 잘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까라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걔네들은 조례 내용이 거의 다 자전거 주차 어떻게 잘못하면 벌금 얼마 이런 거 같더라고요. 뭔가 활성화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보행자와 어떻게 잘 같이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다른 나라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이 천덕 구러기 신세에서 잘, 잘 빼내가지고 자전거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저텅 비어있던 자전거도로를 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애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의 그 실패를 따르지 않고 이 전동 킥보드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서 그런 그 그 수요에 걸맞는 곳에 도로를 만들고 그곳을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함께 좀 채워나간다면 예전에 자전거의 실패를 좀 뛰어넘고 또 다른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임코리아에서 온 권기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잘 들립니다 예, 예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라임 국내제사에서 대외업무랑 언론홍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라임에 오기 전에는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전기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프로젝트로 인해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라임의 첫 번째 한국 직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이름이 이제 라임입니다. 그 오늘 그 바나나와 아바카드처럼이 과일을 같이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라임을 로고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입사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라임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이 단면이 자전거 바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저희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이랑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충전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라임을 충전해주시는 분들을 저희 내부에서는 라임 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스를 만드시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이 설명을 드리자면 숫자로 한 2년 반 남짓한 기간에 2억 건 이상의 주행을 달성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을 가장 먼저 수행한 회사 중 하나라서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앞서 이제 최성용 작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Free Floating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이 Last Mile이랑 자기 집 앞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First Mile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First, Last Mile Mobility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 도시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독일 베를린 미국 LA 뉴욕 그리고 이스라엘 텔라비브 이런 도시들이고 있 서울과 부산도 굉장히 큰이 상위권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 체감을 못했을지도 수도 있지만 라임의 대표 도시로는 서울과 부산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는 사실 공유 전기자전거로 사업을 출발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모델이 가장 우측에 보이는 이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요즘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제품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4세대 제품이고 저희도 한국에 이제 곧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제품은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는 제품인데 보통 미국에서는 모페드라고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스쿠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스라든지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어, 맥도날드 가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전기로 다니는 타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영역은 주로 5마일 이내의 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탄소를 저감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좀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북유럽에서도 온난화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뉴스가 작년과 올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이 저희가 모든 전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저희 모빌리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좀 헷갈려서 다시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약 70억. 78억 정도의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는 뭐 다양한 콘텐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엑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속도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30년 뒤에는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2050년에는 약 100억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것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구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신 분들이 있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5-minute city 혹은 뭐 10-minute city 이런 접근성을 강조하는 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하겠다는 라 얘기죠 교통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짚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이 사실 가장 많은 것은 이 운송수단입니다 비행기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배나 자동차도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승용차랑 대형 트럭입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사실은 자동차를 위주로 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교통 양극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너무 많은 도로가 있고 자동차의 수는 너무 많은데 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적고 좀 어려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누구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도 있지만 이 발암물질이나 위험물질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보통 언론에서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를 PM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그냥 영어로 직역했기 때문인데 사실 자동차에서 파티큘로메터라는 그 PM이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발암물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경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미세먼지 2차 여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차량 판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약속의 자전거에서도 와주시고 서울 환경연합에서도 오셨는데요. 자전거 옹호 단체가 유럽이, 유럽과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단체는 Dutch Cycling Embassy라는 단체이거든요. 각 국가나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자전거 도로를 빨리 확충하고 있고 국민들이 세금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들어가게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좀 같이 자전거 단체랑 또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랑 보행자 단체를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세금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최근에 좀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번 받게 되었는데요. 타임이라는 잡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개 회사를 골랐는데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됐고 선정된 카테고리가 좀 재밌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디스럽터라는 카테고리에 속했는데요. 사실 디스럽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파괴자 혹은 뭔가 질서를 혼란시키는 역할 이런 것으로 의미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질서를 재정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사기보다는 제 생각에 교통의 미래는 전동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또 공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이작터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천덕구러기로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등장한 지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퍼스트 모버 국가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저희들이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어떤 가치관을 담은 것인데 모빌리티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접근성도 있고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데 라임이 가진 가장 독특한 이 장점 중의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라임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친구나 미국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와도 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통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고 도심 자동차가 접근하기 힘든 도심 깊숙한 곳으로 이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한국에 대한 홍보를 다시 많이 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탄소 저감이랑 관련돼서 저희가 최근에 두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요. 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한테 판매했는데 약한 일곱 개 여덟 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 그 회사 중에 하나는 라인코리아입니다 저희가 2021년 동안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고 이 시설에서 이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해외랑은 다르게 아직 재생에너지 공급 주체가 많지가 않아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도 조금 비싼 편이고 이 수급도 조금 어려운 현상인데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원이 이 만들어져서 기업들도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했으면 하고 또 세계 자연 보건 기금이랑 저희가 글로벌 협약을 맺어서 한국에서 일부 저희 수익은 또 WWS코리아에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캡코드는 뭐 신산업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랑 법과 질서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랑 그리고 서비스를 맡고 있는 업계랑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커뮤니티가 같이 논, 이 논의하는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질서를 만드는 이 패턴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어, 새로운 어떤 그 규제의 용통성을좀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이 신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 중에서는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이 법규랑 관련돼서 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헬멧이라든지 또 인프라랑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 광화문 거리를 제가 걷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자전거도 도로가 좀 보수되는 이 보수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서 보행자 위주, 또 자전거 위주, 친환경, 교통 위주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드 그린이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라이은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비싼 돈으로 구매해서 충전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연기관의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이 공유전동 킥보드를 수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 트럭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 탈본 네거티브라고 해서 탄소가 네거티브로 전체 탄소량이 네거티브로 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학 기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 탄소를 좀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 활동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품 생산에도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기업들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2030년 이후에는 넷 제로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좀 드리고요. 신산업은 도전과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만 만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굉장히 좀 날선 비판도 있고 또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나 언론의 지지를 많이 얻어서 정부 정책도 이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수용하는 이 정책을 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래 그 블로그, 저희 공식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블로그 통해서 또 질문 남겨주시거나 내용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